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번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수요일, 목요일이 된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수요일, 이제 한국이나 뭐 호주 쪽 같은 경우에 벌써 목요일이 된 상황이죠. 이번 주는 다른 페어 말고 셰프엔에서 저희가 상당한 수익을 좀 만드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7월 15일 어제 날짜로 7월 15일 날, 셰프엔 4시간 차트를 이제 포싱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셀, 매도 포지션으로 3랏을 잡았고요. 셰프엔 4시간 포지션이 있고요. 전 4시간 차트, 셰프엔 4시간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엔트리를 잡았고요. 이쯤에서. 그 다음에 타겟은 여기로 잡았습니다. 딱 서포트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회원분들까지 거의 뭐 똑같은 위치죠 네 거의 뭐 똑같은 위치에서 진입을 해서 저희가 같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자 트레이딩비에서 차트를 보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한 건지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15분 차트나 뭐 30분 차트에서 바로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높은 시간대에서부터 차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데일리 차트를 이용을 해서 셰프인 데일리차트 저희 캔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루를 24시간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 1 4 5 0 0에 이제 마켓 레지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109 정도 레벨에 마켓 서포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가격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그쵸 지그재그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지센스의 가격이 도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가격이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가격이 위치가 레지센스의 위치를 하고 위치하여 있으니, 우리가 거래를 찾을 때는, 에 매도 세로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당히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차트를 좀 지워드리고,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가격이 레지신스 터치를 하고 트렌드 라인을 한번 뚫은 상태죠. 여기서 바로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풀백을 주었을 때, 즉 가격 조정을 주었을 때 고점에서, 그쵸? 같은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점에서 매도를 항상, 매도를 할 때는 저점에서 매도를 하지 말고, 최대한 고점이 될 만한 위치에서 높은 확률로 거래 성공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고점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트렌드 라인 밑으로 한번 뚫고, 풀매 그쵸?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이 이것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본 움직임이 똑같이 소규모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브레이크가 나왔고 요그 다음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마켓 레지센스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낮은 시간대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 다시 한번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데일리 차트가 아닌 4시간 차트로 이동을 해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줬고요 보시면 우리가 즐겨 애용하는 피보나치 61.8레벨이랑 78.6레벨에서 이제 거부반응,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78.6 2 그리고 마켓 레지신스스트럭까지 겹치죠 78.6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을 딱 트위저탑 트위저탑을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인 한번 브레이크아웃 나왔고 고점까지 풀백을 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깊게 브레이크아웃 준 상황 그리고 좋은 피보나치 레벨까지 가격 풀백이 나왔을 때 바로 진입을 합니다. 매도 진입.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했고 첫번째 타겟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번째 타겟은 마이너스 27 세번째 타겟은 마이너스 61.8%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쉬운 거래를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하단에서 그렇죠? 저점에서 다시 트렌드 라인을 그렸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브레이크 아웃이 나오면은 두 번째 추가 엔트리가 붙잡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서포트 위치, 서포트 위치에서 이제 가격이 한번 계속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가격이 한번 이제 서포트까지 쭉 떨어지고 나면은 또 풀백을 줍니다. 그럼 풀백을 주었을 때, 즉 가격 조정을 주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려왔던 트렌드라인처럼, 그죠 한번더 트렌드라인 그려주고 그 트렌드라인 밑으로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를 하실 때 항상 레지센스, 서포트를 잡아주신 후에 길목을 잡아주시고 길목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줬을 때 가격 조정을 기다린 후그 다음에 매도 혹은 매수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 회원분이 이제 195명이 계시는데 벌써 200명까지 다섯 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셰프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페어들도 거래를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골드 1시간 차트를 거래하신 이제 유연님이 계시죠 이런식으로 같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해서 꾸준히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masterclassfx gmail.com 혹은 www.masterclassfx.com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만드는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